자연산. 그 다음에, 추경. 추경 대박, 어? 대게는 <목소리도>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월 12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 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후에 v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까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 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이고요 오늘도 이제 활정갱이가 나왔는데 가격 변화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주 3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있고 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어, 3만 2천원짜리, 3만원 2만 2만원 2만원 만원 어,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고 벚꽃이는 2만원 2만원 복잡는 2만 당일반이고, 키로에 6만원 2만원 6만 사이즈가 6만 좋 다음 g o 백옥 Pegopo, Pegopo, Pegopo, 고 e g o p o Pegopo, 있으면 이제 o p e 네요이 o Pegopo, Pegopo, Pegopo, Pegopo, Pegopo, Pegopo, Pegopo, Pegopo, p e 그리고 여기 이제 광어필렛이 이제 새로 보였어요. 요거 이제 팩, 팩으로 판매를 했고 이제 흑점절 전갱이 요것도 이제 반필렛 요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연어는 가격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고 저거 한 팩이 보통 1.2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보리멸은 꾸준하게 좀 어, 나오는 편이고요. 오늘 전갱이가 사이즈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복. 들이 있는데 이거는 선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대게는 이제 키로에 28,000원. 근데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저렴할 때는 약간 고려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는 이제 키로에한 6,7,000원 정도 한다고 했고 이제 왕으로 쪽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크기별로 좀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어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5.6kg짜리 이게 1kg에 한한 2만 3천원 정도 하니까 가격이 좀 내린 편이고 그리고 이제 성게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오른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점줄 전이가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여름보다는 좀 기름이 좀 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감성도 꾸준하게 소량씩 나오고 있어요. 8 우와, 8만원! 8만원! 네, 키로 8만 원짜리인데 여기에 7킬로 정도네요. 엄지산에 15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B급이 있어요이게 상처가 좀난 거죠. 건좀 저렴하고 축양 같은 경우는 17,000원에서 23,000원 사이가 있어요. 이제 크기별로 좀 가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량이 많으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요새 물량이 좀 조금 줄어들었어요. 삼돔 자연산이 좀이 크기가 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산 감성돔입니다. 자연산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나죠. 네, 숭어도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소포. 네, 다음 찾은 곳은 C4번 한길통 상으로 왔습니다. 먼저 연어를 보게 되면은요, 연어는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요거 한마간 6~7kg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새우 이건 저인망이고요. 보통 이한 박스가 2kg씩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꿀뱅이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근데 문어도 이제 명절 앞두고 가격이 좀 오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돌문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우렁 양식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어, 자연산 농어가 조금 나왔어요. 오늘. 또 이제 축양 방어 한 10kg 정도 어, 되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난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좀 물량이 줄어서 좀 가격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참돔도 이제 좀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물량이나 이제 물건이 그렇게 지금 참돔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강담돔도 요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어 제주산도 이제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고요. 이제 고등어이 이제 초절임용인데 이거 심해사바라고 하죠. 이제 그거 하는 용도. 사용할 수 있고, 숭어 가격은 어, 가숭어든 숭어든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홍게가 조금 들어왔어요. 이게 자주 들어오는 품목은 아니에요. 자 C6번 오복상회로 왔습니다. 이제 방어 축양 국사는 이제 어, 무게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어, 낮고요. 네, 완도산 광어인데 이 점포마다 가격은 천원, 이천원 정도 차이 나니까 둘러보시고 이제 물건 상태도 보시고 가격도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능성어 국산이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어 제주산도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산 감성돔은 물량이 막 터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네, 자연산 같은 경우는 날씨나 물때를좀 많이 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잘 맞으면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요. 이제 키로에 3만원 가격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방어 일본산 같은 경우는 5kg짜리가 18,000원 한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숭어 가격이 좀 많이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복상에 방문하면 이렇게 가격표를 이렇게 수조에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이렇게 보시고 네, 시세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광어 같은 경우는 완도든 제주도든 이제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좀 없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어, 살짝 가격이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참돔은 동일한 가격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조금 한산한 모습을 좀볼수 있죠. 자 물량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꽃게도 전혀 없었고요또 차트를 보게 되면 은 킹크랩 가격이 살짝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대게 같은 경우도 평균 시세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그만큼 품질이 좀 떨어진 b 급들이좀 많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팔거크 얼마 요만천만천 그리고 여러가지 선어들은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이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꼬물이 같은 거 있으면 좀좋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매점 쪽에 이제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아, 믿음수산은 밴드가 있죠 그래서 밴드에 당일 판매 시세가 매일 올라오거든요 요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고 여부는 꼭 확인하고 방문 드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뭐 찜이나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예,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절 전까지는 좀 가격대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킹크랩도 통관된 가격 자체가 좀 높다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시세가 조금 올라갈 거라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어, 네, 다음은 이제 소매점 쪽에 대신시월드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믿음수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시스템은 어,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 어, 하셔서 구입하시면 어, 되고요. 어, 밴드 주소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씩? 이게 지금 오늘 48,000원 4만, 4만 4만 48,000원? 네. 다리 다 달린 거긴 한데 이건데 네. 지금 리고 이거 찍어주는 네. 3만0천0원 지금 30,000원? 네 오늘 핑크랩은 가격이 어때요? 핑크은 완전 완전 좋은 건는 73,000원 그대로 나가고 있고 네. 뭐 다리 하나 더 있지? 네. 오늘, 이것도 네. 오늘, 오늘 들어온 건데 네. 이 안에 이것도 오늘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장점은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오늘의 시세는 제가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시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제 경매장 쪽으로 와서 이제 폐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복인데 전복을 고르실때좀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잘 붙어있는거 를 고르시는게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홍가리비 같은 경우는 가격 여전히 좋은데 참소라가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이 이제 오늘은 보였어요 네, 요새 많이 나오는 이제 왕우럭 조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는 올해는 정말 비싸네요 보통 작년에는 뭐 2만원 밑으로 한망에 그렇게 구입했었는데, 좀 가격이 많이 비싸고,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석화 10kg 박스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뿔소라, 이제 꼬막, 가격 변화는 뭐, 이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바지락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오만둥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깡골 같은 경우는 이제 통영 거하고 여수 거하고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봉지 있는 게 있고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꼴뚜기가 좀 오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멍게 같은 경우는 중국산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면 원산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 자 이제 아, 초이스수산으로 왔습니다. 그쵸. 한 마리가 이제 4마리 5kg예요. 1150g <목소리> 나오고 사이즈고 아, 여기 한 쪽에 20만원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5마리가 4.5kg 한 마리에 900g 되는 사이즈 무거인데 여기 한 쪽에 18만원 나오고요. 7마리 짜리 5kg예요. 700g 되는 사이즈 무거인데 좀 돌아가 어서 저렴한 건거에요 얼마 나오냐면 17만원. 권천드리는 킹 사이즈는 요 8마리짜리, 600g짜리 이제 팔미인데요. 여기 한 짝이 지금 16만원. 네 마리 나오는 건한 짝에 8만원 보시고 요게 이제 500g짜리 중간 사이즈 10마리에요. 요거 같은 한 짝이 지금 15만원 넘어요. 얘랑 얘랑은 만원 차이나죠? 네, 요거는 400g짜리 물건이에요. 혹시 10마리 들어있고요 요거는 한 짝이 지금 2만원. 이건 뭐냐면은 2마리가 들어있는 사이즈에요. 3.5가 되는 사이즈 물건인데 여기 한 짝이 지금 얘도 9만원 보시면있니요 어 이거는 뭐아까신데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번 주까지 못갈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여 마리 끝났거든요. 브랜드가 있지만 이건 둘에 있는 거지만이건한 마리 에 6만 원 보시면 되고요. 이냉동경어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마리에 15,000원 정도 나오고요. 앞에 있는 게딱큰 건데, 여기 지금 한 짝에 48만 원 보시면 돼요. 대구는 세 마리 짜리, 요거는 한 짝에 지금 1만 원. 요거는 부산 고등어예요. 20마리짜리 구건이고요 여기 한쪽에 지금 8만원. 필요류가 있어요. 요게 좋은 거, 2 0리짜리 요거 한쪽에 지금 9만 2천원. 9만 2천원. 요거까 날라간 거. 요거 한쪽에 지금 7만 5천원. 5천 요거가 가운데 고등어 획건 되는 고등어예요. 요게 8마리 들어있는 거는 3만 5천원이고요. 요게 3만 5천원. 5마리 저거는 지금 2만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냉동 철조기 8마리가 들어있어요. 20kg. 그러니까 한 마리에 한 250g 되는 사이즈예데 여기 한쪽에 지금 14만원. 산이에요. 요거는 국산이에요이거는우진산장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먹풍이, 가부징어는 한 마리에 만원꼴 나옵니다. 그리고 단새우는 색깔이 좀거시기해요 요거는 한쪽에 4만 5천원. 그 다음에 8마리 들어있는 거한에 요거는 4만 원. 요거도몇 마리 모였어요?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게 지금 한쪽에 2만 5천원. 요거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옥돔이에요. 옥돔인데, 흑옥돔이라 불러요. 좀 검은 옥돔이. 근데 맛은 먹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옥돔이랑. 여기 한 마리 얼마 나오면은 마른 이거 고리불비에요. 열 마리 들어있고요. 여기 한자리 지금 6만원 보시면 돼요. 네, 아, 그 그리고 이제 피문어 이거는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요. 요거 이제 영상을 이제 가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찾은 곳 아, 예, 영남아기로 아, 왔어요. 데까짐, 이거 엄청 잘 나왔어. 마리 산지에서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한게 아니고 산지에서 들어왔어. 자 그리고 해감고등어 이거는 어머 강원이라고 적어놨어 나부산거야 부산? 어 부산 핵강고등어 25,000원 자 강원도 대0 0가자면 이제 저 8마리짜리 보다 9마리짜리 좀자아 대신에 싸요 15,000원 생물이면수 어제거야 25,000원 그냥 가져가시고 이것도 이것도 재고는 35,000원 가져가시고 하나하나 남았어 요거는 45,000원 정품은 그리고 자 병어 횟감병어 35,000원 오늘 산물 병어들이 많이 안 올라오네요 어. 자 아구는 3만원 골고루 다 있어요 2만 5천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고 이렇게 큰 거는 4만 5천원 아구 내장이 엄청 인기가 짱이야 어요거는 오늘은 5만 5천원 예. 네. 아직 횟감아지 요거 2만 5 2, 2만 5천원 25,000원. 25 자, 요거는 30,000원. 30마리 박스에. 어, 박스에. 그리고 요거는 갈치 3.5인데, 요거는 35,000원. 이것도 3.5인데, 11마리 45,000원. 요거는 3.5. 43.5래도 정품이고 시간이 커요. 요거는 65,000원. 네 이렇게 해서 어 밖으로 나왔고요 소매점 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손질을 맡길 수가 있어요 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